따자하. 안녕하세요 이번에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근데 저희가 옷이 똑같은게 세 개를 다 같이 찍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옷은 항상 잘 갈아입으니까요 네네 네, 그러면 저희가 세 번째 시간 뭐를 할 거냐면요 저희가 뭐를 하나요? 큰 구동 <웃음> 못 알아듣겠대요. 네 제가 좀 말이 빠르나요? 제가 좀 말이 느린 편인데 제가 영상 찍을 때는 좀 최대한 빨리 말하려고 노력하거든요 이제 동물 울음소리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그래요 나라마다 부르는 게 다르더라고요 아 그러면 고양이, 일단 중국어로 뭐라고 말하죠? 마오 마오 그럼 마오.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죠 야옹, 야옹 이러죠? 근데 중국은? 중국은 미오미 아 중국은 고양이가 미야오 이렇게 울어요? 네아 그래요? <웃음> 네 그러면 강아지는 중국어로 일단 거 고. 거 우리나라는 월월월월 <웃음> 월, 월. 이러잖아요 중국은요? 중국어는 월월 어? 응? 왕왕 왕왕 왕 왕왕 왕왕 <웃음> 왕왕 부시 내가 요 빈감마 不是 빈감마 아 그러니까 왕산 랜페이더 아그 왕왕 왕왕 어 왕왕 어, 좀 약간 되게 왕 같네요 <웃음> 되게 강아지를 개를 왕처럼 대우해 주는 거 같아요 왕왕이래요 왕왕 <웃음> 네 그리고 오리 오리는 중국어로 뭐죠? <웃음> 야즈 야즈 네 야. 야즈 우리나라는 꾀꾀 꾀꾀 이러잖아요 중국은요? 까가 까까 까까 까까 까까 까까 한국에서는 까까라고 할때 이런 까까 먹을 때 이거를 까까 이러거든요. 애들한테 까까 먹을래? 이러거든요. 즉 엄마는 그小朋友 這樣說, "你要吃까까嗎?" 까까. 띵. 아. 띵단 제가 말한 게 우리나라는 애기들 과자 먹을 때 까까 이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오리가 까까월인데요 <웃음> 그래서 오리 어떻게 는다고요 까까 까까 응. 어 이런 식으로 이번에는 소 소는 어떻게 울까요? 소는 응. 중국어로 일단 응. 니오 니우 응. 니오 니우 니우는 우리나라는 응. 응. 메매 이러잖아요 중국은요 응 모. 응. 모. 뭐 응. 네. 네. 뭐? 네. <웃음> 뭐? <데>. 스크래..... <웃음> 아 이렇게 <wyglądaTiffany> 울어요? 뭐? <finden 웃음> 어, 어, 어, 중국은 소가 말을 하나 봐요. 뭐? <웃음>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게... 뭐 이런 말이잖아요. 뜰봐. 어, 그래서 중국소는 말을 할줄 아는 줄 알고 뭐? 뭐? 뭐? ㅎㅎㅎ 그 o o d at all. Good at all. Good at all. Good at all. Good 아, t all. Good at all. Good at all. Good at all. g o 꽃기요 이렇게 울죠? 중국은 어떻게 울죠? 꼬꼬꼬 꼬꼬꼬 진짜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울어요 아 중국 닭은 <웃음> 되게 발음이 정확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꽃기요 이랬는데 꼬꼬꼬 <웃음> 아 이렇게 운데요아제 얼굴이 좀 빨개졌네요 아네 아무튼 이렇게 운다더라고요 나머지 동물들은 뭐좀 비슷한 것도 너무 비슷하거나 아니면 모르는 소리가 많아가지고 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짜이첸 바이빠이